아니 나 진짜 봤다니까? 거기 호수에서 너네 진짜 못 봤어? 뭘 쓰고? 얘또 헛소리한다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? 아니야 진짜 있을지도 몰라 언니 무서워 야그 얘기 그만하고 보물찾기 진짜 재밌었지 않냐? 맞아 맞아, 아, 맞아. 진짜 재밌었어 정말 재밌었한 아, 번만 더 하면 안 되나? 아니 이번엔 진짜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정말? 근데 음. 쟤는 옷이 왜 저래?